Come on, o f from the please, you know I can't stand it. i m e like that! Oh, it's not c o m n to p It's like a action. It's like a action. There's something inside. Yeah, there's something inside. That brings me. 아무래도 축도해 봐라. 뭔 시간이냐? 저번에 편집했던 영상을 보니까 발로란트가 너무 재밌어 보여서 발로란트 핵당. 한국 서도 따로 해요? 어, 따로요.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. 이 뭐야. 적군이한명남았습니뭐야 공격팀 승리. 아니, 똥망게임이잖아 게임이 너무 이상하니까 갑자기 너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편집했냥. Yes, yes, effect control. 뭐 크기, 뭐 색깔, 요런 거 how to how to 바로 을 하기 때문에 자막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셔야지만 그 자막에 그 글꼴 폰트나 뭐 크기 뭐 색깔 안보여 어떻게 하라고 글꼴 글꼴 안보여 뒤잘 나와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는 편 오케이 오케이 바리쉐 아 너너너너너 이거 구려 아니 이거 뭐야 스모크 스모크 스모크는 이제 테두리죠 테두리 저 똑똑하죠 브로 프리미어 프로 안 해. 프리미어 프로 안 해. 야 이번 영상 개망했는데 어떡하냐?